어떤 사람들이 신석기 시대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시절로 가봤습니까? 가봤어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봤어요? 무슨 무당 역사학자 같은 겁니까? 많은 한국인들의 머리를 비유하자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윈도우즈 같은 OS 같은 것이다 이번 시간에서는 신석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정말 민족 개념이 없었을까? 정말 그렇게 봐야 합리적인 것인가? 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신석기 단어를 안 쓰고 옛날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석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다운 사람 살던 시대가 아닌 것으로 은연 중에 생각하게 되어 사고 외로가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 신석기 시대에 그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 신석기 시대에 민족의식이 있었겠어?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현재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민족의식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같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같이 썼던 문자가 있으면 같은 구역에서 같은 문자로 소통하고 같은 삶에 같이 이데올로기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같은 곳에 모여 살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며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데 민족이 아닌가? 이게 민족이 아니면 어떤 게 민족인가? 이게 민족이다 그들은 민족이 될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절의 것들은 신화의 형태로 남아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신화는 당시의 역사다 유전자 검사 이후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는 한반도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 일대에서 나온다 그럼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과학적인 이유는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유럽 DNA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는 곳이기에 나름대로 정확한 검사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아주 먼 옛날에도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문자를 쓰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영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처치워드 인도, 미얀마, 위구르, 중국, 멕시코 등의 나아갈 점토판을 50년간이나 연구해독하여 레무리아 대륙이 약 2만 5천 년전 태평양에 침몰되었으며 이 대륙에 무제국이 있었다고 한다. 정연규의 대한상고사 영국의 동물학자 스크레터 인도양에서 사라진 대륙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하 대한상고사 릴레셔톱은 1966년 지구의 자연과 인간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해양학, 고생물학, 고인류학, 영장류학, 지질학 분야에서 입수한 재료들을 근거로 하여 레무리아 대륙은 태고의 인류 생성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이 영장류의 발생지이기 때문이다. 폴란드 출신의 수학자 브로노프스키, 그의 저서 The e s s e n of Man에서 고대 그리스 문명을 동양 문화권에 묶어두고 있으며 동방의 문화가 터키반도 서쪽에 위치한 사모스 섬을 통하여 그리스로 이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히프크투 교수는 그의 저서 고대 해양왕의 지도에서 약 만년쯤 전에 아주 태고시대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은 중국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지구 전역에 퍼져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으며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잊혀지게 되었다. 제임스 처치워드의 잃어버린 무제국에 따르면 약 7만 년전 나아칼이 어머니 나라의 신성한 책 거룩한 영감의 책의 사본을 위글의 수도로 가져왔다고 되어 있다. 코즐로프 교수가 지하 50피트나 되는 카라코토의 폐허에 있는 한 무덤에서 18,000년 전에 내부분으로 구획된 원의 한복판의 그리스 문자의 무즉 로마 문자의 M자와 똑같은 기호로 된 가문을 갖고 있는 두 젊은이를 그려놓은 벽화를 발견했다. 의 업적은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체치워드는 이것을 16,000년, 18,000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크림바그크 교수는 세계 언어 족의 분류 작업을 하던 가운데 인도 유럽 어족, 파미르원 우랄 알타이어족, 천산산맥, 축지 길레어족, 태박산, 에스키모, 에르더족 알타이산맥 등의 조상으로서 유라시아 공통 조어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고고학자 크라머에 져서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다에서 수메르 사람은 높은 문화를 이룩한 민족이며, 그들은 아마 바다를 통하여 동방으로 왔다. 라고 했다. 처치워대의 지질학적 추산에 따르면 이 멕시코의 고대 도시들이 화산 폭발에 의하여 산이 솟아오르기 전에 존재하고 있던 고대 도시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도시들은 홍적세기 이전 즉 지질학상으로 제3기 전에 세워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지질학상의 계산에 따르면 아래층에 있었던 도시는 20만 년 전에 세워진 것이고 위층에 있었던 도시는 5만 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산이 된다. 1964년 크리스맨은 북미 오레곤주에서 발굴된 집신 75족이 약 9천 년 전의 것이며 이 집신을 신었던 인종은 몽골로이드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어와 드라비다오족과의 친연성을 주장한 사람은 헐버트였다. 그는 1905년에 한국어와 인도 드라비다 방언의 비교 문법을 출간했다. 헐버트는 이두 언어의 어휘, 형태, 유형의 유사성을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어와 타미로 어휘를 대응시켰다. 제임스 처치워드는 그의 저서에서 아카디언, 수메르, 바빌로니아상부 이집트는 인도의 문명을 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들이 인도의 문명을 계상한 것이 35,000년 전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탄의 동굴에서 천공도 한 폭이 발견됐다. 이 천공도에는 1만 3천 년 전에 천재의 위치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 천공도가 그려진 것은 몽고 고비 사막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으며 1925년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발표된 바 있다. 식민사학자가 고조선을 뒤싸기 위해 흘린 말에 저런 민초들이 주워다마 말하고 다니는 곳에 개탄합니다. 식민사학자들은 감히 저런 세계적인 학자들에 비견될 수 없는 발톱의 때 같은 존재입니다. 식민사학자의 말을 맹종하며 그 말을 맹목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자는 그 발톱의 때낀때 같은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고대사회 관하여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소리를 믿도 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대 민족의 같은 문화들, 뭐 추수감사절 파티들이나 당시의 종교인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무덤의 양식, 온돌, 보자기, 함사세요, 고시래 등등 지금과 동일한 수많은 생활양식들. 고조선 성립 그 이전부터도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할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몇천 년 되지도 않은 고대 고조선의 법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고조선 8조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삼국지 위서동기전에서는 범금 8조라고 나온다. 한서지리지에 단군조선 8조 금법 중세개 조항을 기록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시킨다. 둘째는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셋째는 도둑질을 하면 중으로 삼는다. 단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놔야 한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환단국의 태백일사 삼한관경봉기 번한세기하 8조 금법과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까지도 나온다. 1조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조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3조 도둑질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에도 불을 삼고 여자는 비로 삼는다. 4조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5조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 6조 게으른 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 7조 음련한 자는 태용으로 닫습니다 8조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고조선 22대 색불로 단군 제위 4년 너희 사마는 위로는 천신을 받들고 아래로는 묻 백성을 맞아 잘 교화하라 며 금팔조를 선포했다고 전한다. 이 단군은 사람들에게 예절과 동법옷 만드는 법, 활속에는 물론 글자까지 가르쳐서 고대의 세종대왕처럼 보인다. 문을 열고 살아도 감히 범한한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것이 민족의식 아니면 뭘로 뭐 봐야 할까? 각자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산 것으로 봐야 합당 것일까? 같은 이데굴로기를 공유하며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하는 지금 사람들과 같은 것인데 지금은 민족의식이고 그때는 이러한 것이 민족의식이 아닌 것인가 스스로 대답하라 식민사학은 무슨 개소리를 해서라도 너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자부심 가치를 마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할 것이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대답하라